SBS 조윤합니다. 도민열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 당국에선 지금 추세라면 오는 9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내 사업이 결국 허용됐습니다. 도의회가 민간특내 사업 동의안을 조건부 통과시켰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벌써 지방정과에선 제주지사 자리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들이 입장객 증가로 도민 할인을 없애며 지역사회 기여를 외면하자 제주도가 골프장 내 지하수 관정 압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빠르게 늘면서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1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잔여 백신 접종 예약자도 많아져서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오는 9월 제주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에 다니는 50대 직장인 고종호 씨, 내셨습니다. 네, JI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방송됩니다